안녕하세요 팝토사의 파비앙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살짝 고정이 안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오늘 새로 산 것들은 네 여기 인도에서 온 것들입니다 인도에서 온 것들인데 여기 첼파크 블랙 잉크 만년, 잉, 마, 잉, 만년필 잉크랑요 그 다음에 글레라글레 글라레 글라레, 글라레 파운테인펜 잉크입니다 둘다 60mm 짜리인데요 음 여기 좀더 가볍네요 어째서인지 어째서지 똑같은 60mm인데 이게 좀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글레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만년필이 한자루 있습니다 일단 만년필부터 볼게요 만년필은 어 이런식으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일단 여기 라이팅 인스트먼트먼츠 글랠 게런티 게런티 용지구요 계란 티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잉크 충전 방식이 당이거저조이 나와 있어요. 일단 잉크 충전 방식이나 뭐 이런 건다 하니까 좀 넘겨버리고요. 박스는 제가 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다 담겨져 있어서 제가 빼버렸어요. 일단 글레리 만년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에 일단 기본적인 몸체는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뭔가 인도산 만년필들에 흔히 가지고 있다는 그게 없네요 냄새가 없네요 근데 여기 요 부분에 여기 나사를 조인 요 부분에 기름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미끄미끄거려요. 미끄미끄 거려요 미끄미끄 윤활제를 이불로 발라뒀는지 몰라도 미끄미끄 거리네요 어.. 기분 더러워 그리고 어 상당히 일단 처음에 마음,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에 그 기능이 없네요 예, 그 악, 악무는 그런 기능이 없네요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시키려면 꽤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요러, 요렇게 해서 해야 되나 어느 쪽으로 돌려야 딱 맞물리지 딱 맞물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돌리다 보면 여기 딱 앞으로 오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앞으로 되어있어야 보기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못 보게 해놨네 되게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뭐 쌍갑에서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써봐야 할것 같습니다 잉크 한번 볼게요 잉크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마념피 크 자체는 제가 일단 둘다 처음 본 회사고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볼 거예요 이거 한국에는 안 알려진 회사거든요 저도 이베이에서 보자마자 아이 어, 그 잉크들은 뭘까 하면서 산거 거든요 일단 여기 차, 차이파크 잉크부터 볼게요 차프파크 잉크는 지금 공병이 위쪽에 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땀 그다음 따는것도 진짜 알루미늄 그 음료수 따듯이 이런식으로 밀봉이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그 색깔 색깔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9월... 9월 13일... 싶으면. 일단 체파크잉크였고요그 다음에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있는 뉴 잉크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60mm인데 이게 좀더 가벼운 것 같아요 설마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갈거나뭐 안에 들어가 있는게 <웃음> 일단, 잉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잉크가 상당히 아담한 편이에요. 아담한 편이고. 똑같은 60mm인데, 아, 플라스틱 병이네. 플라스틱 병이랑 상당히 가볍네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생각보다 체이파크 잉크를 안 열어봤네. 아, 잉크 여기, 이렇게 마귀가 하나 있네요. 마귀가 하나 있는데. 열기 어, 힘들다. 어떻게 열라고 이걸 이렇게 막아놨지? 그는데꽤 <웃음> <웃음>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한쪽으로만 열면 확 튀어서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조금씩 열어보고 있는데 어 됐다 열렸다 어 아, 역시나 그 외국 리뷰어들이 제가 이거 외국 리뷰를 보고 샀거든요 외국 리뷰어들이 이거 냄새가 조금 심하다 했는데 실제 냄새가 심해요 잠시만요 냄새가 조금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요. 정말 농담 아니야? 약간 시,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요. 약간 이게 인도산 잉크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약간 냄새가 정말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제가 제빵 그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그 냄새랑 딱 비교할 수 있어요. 겠 그러니까 액종, <웃음> 액종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나 드실 텐데 그니까. 러 빵 반죽 만들 때 넣는, 그러니까, 효모 혐오빵 만들 때 넣는, 그러니까, 그, 발효시,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는 특정한 반죽이 있거든요. 그 반죽을 액종이라 불러요. 그 액종 냄새랑 비슷해요. 대단히 비슷해요. 냄새가 엄청 시큼해요. 그냥, 약간 식초, 약간, 식초 썩은 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체파크를 한번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체파크는, 어, 너왜 무한 계도니 잠시만요. 내가 안 열리네요. 이럴,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왔지 여기 지금 하나 하나 따고 있어요 지금 네 땄습니다 요것도 냄새가 조금 심하네요 냄새가 살짝 요것도 잉크의 식초 탄 느낌의 냄새 냄새가 딱 그래요 이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요 뚜껑이 아무래도 안 닫혀 이렇게 들리네요 약간 싼 맛을 사긴 했는데, 이게 둘다 합해서 제가 이거 세개다 합해서 만 원도 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저싼 맛을 샀는데, 너무 싼 맛을 산것 같아. 일단, 천인상은 냄새가 너무 심하고요. 일단 식초 냄새가 나는 잉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 잉크에 약간, 약간 인공적인 잉크향, 완전, 완전 인공적인 잉크향. 그런 향이 완전 심하게 나요 그래서 별로 딱히 그렇게 만년필이해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만년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리뷰를 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도사의파비향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